오케이. <목소리도> 구독과 좋아요 오늘 진헌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제 생일입니다. <목소리도> Happy birthday to me. 진짜. 야. 굉장히 제가 태어난 굉장히 기쁜 생일인데요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거예요 정인이가 오늘 저를 만나러 수원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수원에서 하는 저의 생일기념 데이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만나러 가볼게요! 안녕! 정인이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제가 뒤에 있는 줄 몰라요 몰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세요. 어, <웃음> 아, <웃음> 씨, 목소리. 자, 드디어 정인을 만났습니다. 오랜만에 오, 인사 좀 하세요. 아 너무 어색한데?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. 너무 어색해.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죠? 통닭 치킨 브로거. 네, 맞아요. 저는 저희 오늘 수원 왕갈비 통닭 먹으러 갑니다. 그 뭐냐, 어디 나온 거지, 그게? 정말. 음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지도 좀 볼까요? 어? 여기 저기네. 남문 통닭 한번 여기 수원 왕갈비 여기... 통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문 통닭 가보시죠 많 마늘이랑 통나무가지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 오늘 내 머리 어때? 진짜 오랜만에 보되게이 옷이 굉장히 많아요. 이것은 네, 아마 인스그램에도 정보가 올라가겠지만 V 이니크라는 데로 받아보시겠습니다 자, 닭발 튀김이 나왔습니다 드릴게요 6,000원짜리 닭발 튀김뭘찍김 튀김 먹어야 되지? 안먹어나맛 아, 평가 전해줘 원래 여기 근처에 기가다통닭거이란 말이야. 통닭집 되게 많아 봤잖아. 저희들 다 닭발 튀김을 주고, 여기는 다뼈 있는 닭발 튀김을 주거든. 근데 또 목뼈 닭발 튀김을 먹어도 새롭네. 맛있네. 이거 지금 맛있어? 감사합 <웃음> <진짜? 웃음> <웃음> 조금 지금 먹라려고 그래 한 사이에 샐러리는 샐러리 넣어서 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치킨이랑 샐러드를 먹어야 돼. 자, 먹어보시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처음 먹어본 맛있다. 알비천럼 이런 거랑 맛이 달라. 응 음, 그러니까 손놈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음, 음, 좀, 응 손놈 조용히 하세요 하세요 이곳은 어디냐 수원에 위치한 연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국궁 쏘는게 있어요 국궁 그래서 전, 한... 전인이랑 저랑 국궁 대결을 해가지고 진 사람이 진 사람 죽빵 때리기로 했어요 제가 내게 건건 아니에요 저 때리고 싶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네, 네. 이겨가지고 당연히 죽빵 때리려고요 그러는 거아주 하지 않았는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? 그러니까 이거지 벌써 안보 잘랐어요 잘 자르셨습니다 일요일에 제가 방금 국비 타서 잘랐어요 잘했어요 근데 왜 이쁘다는 소안 해줘? 이쁘다고 했어요 언제? 아까요 아가 언제? 편집자님 어떻게든 찾아주세요 <웃음> <웃음> 제가 이쁘다고 한거 와, 앞머리 잘라가지고 자 저희는 이제 어 혹시 지금 되나요 네 네시 반거 이거죠 네몇 분이세요 2 명이요 네천금만 가능한가요 아네삼분 거든요 가서 대기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. 뭐라고요 그쪽 아, 이빨 이빨 이빨 빠질까봐 드렵다고요 가서 선생님한테 보고 울지 마세요 응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, <웃음> 응, 아니에요. 치아 빠졌어요 교정기가 꽉잡아져서치안 빠져요? 응 치아 더 많이 응, 응, 안 빠져요? 많이 흔들무 건강 한내셨어요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, 어, 우 너무 우거도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안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안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이둘다맞가리도 순하다 순해 화살 죽으러 가는 중응응 응, 아니야 가자 어? 뛰어야 돼? 어 뛰어야 돼 선생님 추우시잖아 기다리는데 오빠 응, 죽빵 맞을 때려 응? 빵? 솔직히 내가 받았다 아까 그것도 튀겨나간 건데 응 아니야 자 저희는 국궁 취향이 끝이 났고요. 이제 저희는, 이제 저희는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게 홍동동에 그 굉장히 이쁜 카펫이 있어서 아저왜 그러세요? 네, 지금 가만히 좀 계세요? 움직이지 마시고. 왜요? 응? 네. 갑시다. 갑시다. 이빠 귀에 힘이 아니야? 왜? 너목들를 빼주고? 어. <웃음> 정인이가 갑자기 해준 거예요. 제가 뺐은거 아니에요. 목들이. 어. 오. 오 얼굴 봐. 오, 오 이거 이제 딱 봐도 이거 펜지 짜이딱 네모 네모 잘라가지고 커팅한. 이쁜 어. 카페를 찾아가는 길은 참 쉽지 않구만 열심히 카페를 찾아가보겠습니다. 친구가 추천해준 행동파티 들어가세요 응.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는데요. 감사합니다. 14,000원. 이거는 자몽 차고요. 생 바나나 우유 핸드메이드. 이거 뭐지? 레몬 파운드라고 합니다. 맛있게 먹어볼게요 페이 아, 어떻게 해야 해? 먼저 쓸까? 고구마 아니다 세트 제가 뭘 샀을까요? 아 말하지마 <웃음> 말하지아니 일단 과정을 먼저 말할 수있자 처음 에 나는 그 내가 중간에 웃으면 게... 그래서 이게 뭘까? <웃음> <웃음> 아, 거구나준비다가한번 아, 열어보겠습니다. <웃음> 바지 사이즈가 M이에요? 저 s s 니다 누가 m 이라 감사합니다 정인이랑 이건 같이 사이즈 교환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스탄 필수 편 사이즈 교환하러 가다 자 아, 이제 선물 받았으방죽방진장식이 <웃음> <직빵 웃음> 있겠습니다 <있겠어요? 웃음> <웃음> 아까 선물 주고얘기하함에 자료 한번 좀 찍어줬어요 나 생일이야 생일빵 생일선물나 아직 안주는고 보면 생일빵이야 생일가 여기, 여기 선물이 여기 있어 그죽 때려 그럼 안나갔어 그 영상 Nope 지금 처음부터 그냥 그숙박 그 관련된 이야기를 다 빼주시면 되거든요 아 우리 엄마가 보고 있겠지 땡땡 아빠도 보고 있겠지 엄마 저예요 아빠 보어 아빠 보고 있어 <웃음> 아픈건 죽방보다 안아픈데 기분은 더 나쁘네 <웃음>